선생님 소시오패스들은 어떤 타켓을 잡으면 타켓만 기분 상하게 돌려서 깎아내리고 자신, 본인의 평판은 좋게 유지하잖아요 이럴 경우 대처하기 애매한데 양심적으로 갱생을 시켜 보려고 해도 음, 소시오패스만 보고 왜 이리 예민하냐며 타박하잖아요 이런 상황은 양심적으로 대처하려면 똑같이 반격해야 아니 양심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똑같이 반격하는 것도 충분히 쓸수 있는 수단이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. 반격도 하고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. 아, 나 건들 너나 건들면 좋대. 이렇게 이거 못해 놓으시면 요 소시오패스들이 계속 지랄됩니다. 아, 어, 저 새끼는 건들지 말아야지. 예. 진짜 속으로 이런 생각나게 만들어 주세요. 그 보살도입니다, 이것도. 예전에요, 인도에서 뱀 하나가 이거 인도 우한, 성자들이 전해준 우한인데 재밌어요. 인도에서 뱀 하나가 뱀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성자가 설법하는 비폭력 살생하지 마라 비폭력 이렇게 그래야 네가 성불한다 이 강의를 열반에 든다 이 강의를 성불은 아니겠죠. 뱀이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. 힌두교 성자가 하는 강의를. 그래가지고 뱀이 열반에 들고 싶어진 거예요. 갑자기 열반에 들고 싶어져가지고 어 나도 그러면 지금부터 채식하고 남한테 비폭력 해야겠다. 그래 가지고 다녔더니 동네 애들이 뛰어와 가지고 뱀이 좀 뭔가 순해 보이니까 와가지고 때리고 짓밟고 해서 뱀이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았어요.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성자가 지나가다 보고 너왜 이러고 있니?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 강의 듣고 비폭력 하려고 하다가 살생 안 하고 착하게 살려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성자가 뭐라고 하냐? 하늘이 너한테 위협하는 기술 줬지 않냐? 그럼 애들한테 위협은 했어야 될거 아니냐? 다가오지 못하게 그걸 다 막고 있으면 너가 어떻게 돌을 당니?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. 해 이해되세요? 제가 뭐 힌두교의 그런 소승적 열반을 저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이 말씀에는 진리가 있죠. 하늘이 주신 능력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적절하게 겁도 주면서. 상대방 죄못 짓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뱀 때문에 그 아이들은 가해자가 됐잖아요. 이해되세요? 음. 상대방 가해자 만들지 말고 나 피해자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. 비폭력 주장하는 쪽에서 이 정도 얘기하는데 보살 도면뭔 짓도다 하죠. <웃음> 그래서 그 유마경 보면 은 보살은 마구니 짓도 한다고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항상 초월이에요. 보살들이 하는 짓 모두를 위해서 이게 옳다고만 확신이 되면 뭔 짓도 합니다, 고살들은.